Buon g 안녕하세요. Buon p o 안녕하세요. 부 u o 세라 안녕하세요. 부 u o n a 안녕하세요. c o 스타 안녕하세요. c o m 안녕하세요. 차 i 안녕하세요. b 베 n v e 어서 오십시오. p i a 레 반갑습니다. Tanti auguri. 축하합니다. Qual è il suo nome? 이름이 무엇입니까? Mi chiamo 정현. 제 이름은 정현입니다. Mi piacere di conocerla. s 만나서 반갑습니다. Mi ditissimo di conocerla. s 반갑습니다. d i c h e nazionale è lei. 국적이 무엇입니까? Da dove viene? 어디에서 오셨습니까? Sono coreano, sono coreana, 한국인입니다. b o n appetito, 맛있게 드세요. Grazie, 감사합니다. Grazie mille. Prego. 천만해요 don't import, 괜찮습니다. Permesso, 실례합니다. Mi scuji, 실례합니다. Mi dispiace, 미안합니다. 아이유도 도와주세요. 보트랩의 리피터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보트랩의 스크립트기 여기에 써 주시겠습니까? 게코사의 캐스터 이것은 무엇입니까? 고메시기 아마 캐스터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? 광토코스타 광토비엔에 얼마입니까? c o m e o te voy a pasar en Vaticano? ¿Vaticano, oteque? e q u a n t o t e m p o ci vuole? ¿Olmana 걸립니까? 까 c è un s u p e r m e r c a t o ¿Qué v i c i n o ¿Y con chuey supermercats is습니까? p e r favor, e p r i m i l a Sottoscrizione sotto sotto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